할렐루야 내 네, 코가 석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네, 코가 석자 예. 네, 오랜만에 토속적인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내 네, 코가 석자라는 말이 뭐냐면 내 네, 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에서 흐르는 콧물이 계속 흘러내려도 90cm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그 전에 미리 닦던지 90cm까지 갈 콧물도 나오지도 않지만 콧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 석자 한 자가 30cm 그래서 석자라고 하면 90, 90cm 정도 되는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내가 당하는 사정이나 어려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문제가, 내가 당하는 문제가 더 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계속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나오니까 제가 나가서 코를 풀고 왔는데 또 콧물이 흐르고 아마 그거 다 길이하면 한 90cm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 주인에게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휴지 좀 줬으면 좋겠다 예고물를좀 닦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하는 문제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불확실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시대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나움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 나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이 베들렘에서 사는데 베들렘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남편과 함께 아들 둘을 낳는데 말륜과기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여보 우리 우리 가난 땅 여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항상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글로 내려갑시다. 해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집에 내려가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있을 때에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모압에도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재앙이나 재난이나 징조나 이런 것들도 따라다닐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예.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할 때까지 물고기가 안 따라다녀요 안와요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자의 자리에서 이탈이 된다면 풍랑도 따라가고 바다도 따라가고 바람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 집을 던지게 만들어서요 내가 이거 해도 안되고 저거 해도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 다 해도 안되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이라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모압에서또 흉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곳에 풍년이 드는 게 아니고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흉년이 따라다닌다니까? 재앙이 따라다니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점점, 점점 내 코가 석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사정이 점점, 점점 더 급해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 자식들이 이제 남편 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나들이 죽고, 둘째들도 죽었어요. 모합당에 가서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나들도 죽고, 둘째들도 죽어버렸어요. 과부 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도 몇년 만에, 십년 만에. 자,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뭔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결단할 수밖에 없고, 뭔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삶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믿음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같이 봅시다 믿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모르는데 실상 어려운 문제가 터져봐야 진짜 기도가 나오고 진짜 고백이 나오고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가확 믿음이 확 나타나기 위해서 평상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 듣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서하는데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복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모압으로 내려가서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거기서 두 명의 자부를 얻어서 룻과 오르바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말년이 죽고 기년이 죽고 과거 3대가 이제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은 엄청 충격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가 결단할 일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응?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등받는지 아십니까? 시험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왜 점점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해한, 행복해한 현실이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위기 상황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어떤 갈등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왜 위기로 몰아넣고 갈등으로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어 댑니다 너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 너는 여기서 행복하면 안 돼. 너는 감사도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너가 새끼 때 새끼 독수리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더나가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깊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혼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 안 있다고 슬픈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을 가정가정대로 가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거듭 시랑 코믹을 요구하시고 거듭거듭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환경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열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합시다 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주제는 없어요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사용하시고 슬픔은 슬픈대로 사용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사용하시고 실패 있으면 그 실패를 또 사용하시고 고난인 고난이 사용하시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대로 사용하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있는 대로 사용하시고 연단받으면 연단받은 대로 억울해하면 억울한 대로 혼자 있으면 혼자인 대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계속 위기와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천국까지 꼬리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주제는 없어요 무슨 주제냐면 선택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만 가지 생각과 마음에 만들어지는 동기 동기와 함께 말 행동, 마음, 생각, 손짓, 발짓, 찬양, 기도, 믿음, 예배, 봉사, 원신, 헌금, 뭐 충성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 주제가 없어요 들에풀한 포기도 하나님다 사용하세요 그냥 버리는 것 없이 스쳐 지나간 것이 없이 하나님은 다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길을 원하십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주님을 위한 신부름도 내가 억울해서 누명 쓴 것도 바보처럼 당하는 것도 무지한 것도 실수와 실패한 것도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 내가 실패한 결과 남의 보증을 쓰는 것도 에? 내가 자식에게 시달리는 것도 남편에게 시달리고 아내에게 시달리고 부모에게 시달리고 억울하고 불혁 이런 것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너코너에 몰아넣으시는데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두 아들 사랑하는 그들 말론과 기론은 주님 앞에서 떠났지만 자기 앞에서 떠나갔지만 두 자부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계획을 또 하셔 나오미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더디 가고 있구나 나오미가 자꾸 두 자부를 며느리를 불러서 야 너희는 모합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 부모 형제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거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다 나 거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루순 나오미,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왜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 아니 어머니 우리 어머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팍! 부처가 막 같이 울면서 보는 거야. 그런데 울어도 끝까지 우는 사람이 있고, 울다가 울다가 지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려면 끝까지 울어야 돼. 우는 목소리로. 인성, 울려면, 그게! 시작 가정스러운 사람들 영혼이 없는 울음을 울다니 좀 미안한 얘긴기인데 뭐 교만해야 할지도 몰라 사모님 내가 우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울어? <웃음> 내가 이렇게 말 울음소리같이 울어? 에? 그건 이제 사모님이 흉내내기겠더라고 시작. 뭐가 푸니까 더 우는 거야? 뭐가 푸니까? 분이 나더라고 한번 울어봐요. 분이 나더라고. 김분 어디를 쳐다봐? 분이 분이 들어가야 돼. 거기 분이 난데 분이 난데 시작. 웃게 다시 시작. 지금 기침하는 거야 역시 장집사밖에 없어 삐짱마른 장집사가 막 비명 지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막 깡패 하는 것이 깡패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깡패가 기도하는 거 한번 해봐요 다 들려 다 들려 여러분 다 알죠 이 장깡패 최고는 제일 적은데 막 깡다구로 자 방안하면서 가위바위보 방언잖아 시작. 깡패방은 하나, 둘, 셋. 그런데 뭘 어쩌라고? 어디까지 했더라?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을 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 앞에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너희 형제에게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지옥가라는 얘기와 같아요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우상숭비하다 그냥 끝내라 인생 종착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가서 시집 한번더 가는 게 낫지 젊었는데 근데 두 명의 며느리가 시집 이거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도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막 따라가려고 막 울고 부르고 때를 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막더 울면 울수록 더 간절하게 강력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가 이제 내가 뭐 재혼할 때가 아들을 낳겠느냐?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돌아가.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자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에 모함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정이 된 거야 근데 이 나오미가 세상 백성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왜 혈연지간 때문에 자식이 없기,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야 너희들을 책임져 줄 내가 아니야 나의 인생은 앞으로 더욱더 불확실하고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 남편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 나를 따라 나서면 너희들 희망이 없다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말아 그러니까 너희 부모나 너희 가족 형제이렇게다 돌아가는 게 좋아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 그럴거요 가족계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평생 죽을 때까지 엄마, 아버지, 언니, 동생, 누나, 형님 아우 이래 가면서 형제로 돌아가면 상처도 안 받아요 치고 받고 욕치을 하고 싸우고 그래도 돌아서면 다 풀려요 근데 시집은 안 그러잖아요 내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너희들까지 돌볼 겨를이 없어 이제 남이야 아무리 붙잡아도 남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 믿음의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성품의 한계 인격적인 한계 이제는 어머님하고 이제 끝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나 자기 가족 민족에게 돌아가고 이제 루이 나는 거예요 룻은 <웃음> 야 이건 무슨 세심주보다도 부더더 더, 더 끈질기네 나는 죽어도 죽어도 어... 난어머니나안 떠납니다 <웃음> 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따라갈 것입니다. 나한테 떠나가지 않아서도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이 하나님까지 들먹이는 거야 이제 같이 합시다. 힘들면 하나님을 들먹여라 할렐루야. 힘들고 괴롭고 한타갖고속상고 분하면 주님을. 쭉 들먹이는 거예요 그냥 쭉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믿음도 가져보고 죄님도 들먹이고 성령님도 들먹이고 하나님도 들먹이고 아마 제 해보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면 또 하나님 들먹이고 할렐루야 네. 시편 33장 15절에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야만 노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우셨어요. 루루과 오르바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집와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것은 아니야.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되며, 그,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꼬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거듭난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일꾼이 기다리고 있고, 사명이, 일꾼이 받을 일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헌신자가 되는 야되 거예요 헌신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눈물직 콧불직 회귀하고 또 엎드리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또 있잖아요 현실과 싸워서 부단히 노력하고 엎드리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틀어서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 감리교사성결교수장로교사는 교수.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영이 견인을 해서 죽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굴복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여기에 속사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기도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실수를 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 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고백하고 따라가야지. 그래도 살 길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같이도 우리 살 길은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루시 살 길은 시험은이 나옴이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기가 이거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여기에. 힘의 한계, 영적인 믿음의 한계를 보이는 게 누구냐면 오르바예요, 오르바. 오르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주제를 다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사람인 며느리 루시에게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말로 자기 생각과 감동 속에서 동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하면 말할수록 살아있는 동기가 되고 그것이 막 신선한, 더 따라가야 되겠다. 더 따라가고 싶다. 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나 진짜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런 믿음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충격을 대단히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시는 거야 너는 일반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세상 백성이야 세상 백성은 특별한 백성에 떨궈지 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세상 백성들은 막 죽어 나자빠져 불필요한 전염병과 고난과 이런 죽음에 막, 막 희생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우미의 믿음이 너무나 현저하게 약해졌는데 루시 자기 믿음도 강해지고 시어머니 믿음도 막 생각나게 하고 강해지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동.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일반 세상의 백성 중에서 나올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동을 통해서 귀에 포착을 잘하는 거예요 변화하겠다는 고집과 변화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싸우고 있어요 나오미의 고집과 루스의 고집이 부딪히고 있어요 너 no,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후회할 거야.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러면 그래서 루시 더 강해버린 거. 이걸 인간의 기질 중에서 이 인간의 감정을 성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질 대단합니다. 여러분 루시라 그러니까 얌전하고 곱사 마리아라 그러니까, 얌전하고 곱상하고. 기생나비라 그러니까, 어, 나 술집 여자예요. 어,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또리또리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요. 그냥 마리아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씩씩하고 싱싱하고 믿음이 십렇게벌풀 살아 있고요. 예수님의 축복이 들어간 여자는다 그런 사람이야. 주도면면, 주도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베리스와 세례를 낳았잖아요. 자기가 보물당할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특히 가나안하면 둘이 맞아 죽어요. 그런 가운데서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다다다 다 자기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루토 역시 마찬가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행실이 행함이 별로 많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냥 얌전하고 요조 손님처럼 가만히 있고 수동적인 믿음으로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시뻘게 살아서 활동하는 믿음의 여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40년 전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소문듣고 한거 소문듣고 누가? 기생나합이 그래서 작정한거예요 여러분 기생나합이 자기 남편을 만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40일 동안 열의고을다 가난간을 다정찰했어요각 집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수화 때 그냥 정복해버리면 되는데 기생나합 때문에 두 명의 정당군을 또 보내서 살몬을 만나 살몬 부인이 될 사람을 하나님은 또 만나신 거야.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시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시고 작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알아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저주받고뭐 질병으로 별이별 어려움 속에 다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믿음을 가지는 한, 큰들렇게 믿음을 가지고 애을 복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메뉴를 써내거나니다너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너가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살몬을, 기가 막히게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인생의 말년에 막 풍성하게 막 풀어져버립니다. 열어지고. 할렐루야. 그래도 기생 라합을 만난 살몬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보아스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여성과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 아니고 초특급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반해버린 남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여자의 그 남자가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여자의 그 남편이 되는 거예요 부창부수가 되는 거야 강한 믿음의 여인남편 강한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사람들이 막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부셔서 가루가 되고 와장창 깨져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조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절대 내가 믿음을 드리는 일에 성품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 믿음은 항상 미래형이에요 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새로운 매뉴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기획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루드 앞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 대단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의 메뉴를 만들고, 너를 위한 축복의 메뉴를 만들 것이다. 거기까지 다가오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막, 이 루스를 향해서 막, 사건을 막 만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깨닫고 혹을 하나 붙여서 베들러면 왔는데 나오미가 왔다 하나님의 기쁨이 왔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의 쓴물고 왔다 나는 쓰다 내 인생에 쓰다 근데 혹이 딸려서 왔는데도 하나님의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아스는 또그 루시 싫지 않는 거야 이 만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이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하시면 눈에 뭐가 씌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또 깨지는 경우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자기 욕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아닌데 내 속에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처음에는 굉장히 쉬어보이 간단한 것 같은데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신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이를 인하여 시0편 32장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회가 만들어져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기회가 만들어져요 기회가 만들어져야 주님 내게, 우리 불세리 사건도 그랬어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처리하는, 30몇년 동안 계속 처리하는데, 이런 처리하는 이 기회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불을 안 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삽대질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네,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팍! 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없다면 축복이 나에게 오도록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열어진다니까 이렇게 열어져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세계적인 종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아요 서로 알아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제 3자 4자 소문을 듣고 서로 알아요 그분은 세계적인 예언자 내가 만났던 스티브 탐슨 또그 유명한 세계, 현재 지금 세계적인 예언자들하고 다 문어발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우리 게올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도 목사님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 한번 만나죠. 목사님 식사는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어디 사시는고? 했더니 경기도 양평에 사신다. 미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다가 세계적인 예언자들을 추천해 서 집회를 한국에서 많이 했어. 야 뭐, 그냥 거기서 주여장치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자,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재단의 엎드려서 체례하게 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체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한 권을 통해서, 할렐루야, 불세례 책한 권을 통해서, 그분이 쓰신 책한 권을 통해서, 세계적인 예언자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책, 나한테 다 있어요. 세계적인. 종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계적인 예언자들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스티브 탐슨이라든지 리치종이라든지 또뭐뭐뭐뭐그 하이디 베이크뭐그뭐그 뭐, 그,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유럽 미국 있는 이런 상인들 계속해서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을 막 욕하기도 하고 예언이 맞다 틀리다 별이별 소리가 많이 있고 프리메이슨이다뭐다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어쨌든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곧만난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그분이 또 목사님 목사님은 성령의 불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불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확 한번 해버리면 밥 먹다가 루야! 그럴지도 몰라요 한번은 요 우리가 IS 그 테러리스트들이 한참 활동할 때몇년 전에 그때 우리가 크리스 천사랑 사모님이랑 우리 같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탈 비행기가 다른 지역에서 이륙하다가 엔진이 폭발했어요 그런 바람에 비행기가 딜레이 돼 가지고 하루 그 다음날 어,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어 딜레이기 돼서 하루더 호텔 우리 인도에서 쉬는데, 세상에. 그냥 나이로비 그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데 버스 가요. 구닥다리 버스인데, 우리 팀들 빼놓고는 전부 다 무슬림에다가 흰빵 모자 하나 쓰고 수염을 다 입고 빈라딘 같이 생긴 사람들이, 빈라딘 같이 생긴 알카이다의 그 빈라딘 같이 생긴 사람이 다거기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i s 애들이 공격할 때, 케냐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 i s 애들이 많이 공격도 하고, 테러 사건도 많이 일하는데, 딱 타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요 기분이. 이러다가, 우리, 갑자기, 아예서 테러시들이 갑자기 총 들어와가지고, 차를 멈추세요 우리를 끌고 가버리면, 우리도, 이라크나모슬림 쪽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칼로 목을 쓱쓱 하고, TV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링컨 컨티넨탈 호텔 미국 대통령이 그 쉬던 숙박이던 그 호텔로 가더니 그 호텔에서 이제 우리 하룻밤자 하고 그 다음날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짐을 풀고 응접실이 넓으니까 한쪽 그 응접실에 우리 다 있는데 그 옆에도 이제 막 뭐야 저그 무슬림 사람들이 그 테러시스처럼 그런 복장에도 쫙 옆에 막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우리 같이 이제 막 그러셨어요 아오늘따라 이렇게 불이 세냐 여러분 어디를 가서 이상한 사람의 손을 잃으면 그런 사람 다불세례요 우리 주님의 교회 팀들이에요 화장실에 가도 이러고 길거리 가도 이러고 귀에다가 핀이 하나 꺼내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룩뺏고 길거리 가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돌았다고 그러니까 그러자 막야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뒤에서 fire, fire, 오래, f i 오 fire, 오래, fire, 오 오래, fire, 오래, fire, 오생 fire, 오래, fire, 오래, 가 i r e 오래, fire, 오래, f i r fire, 오래, f i 모실 냄새람들이 야야야 저거 봐라 계속해 계속해 홀리파라이어홀리그 사람들은 어저 뒤에서 이러내요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요 갑자기 막재치기려고구역질이하고토하고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성리의 불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막 축사를 막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고 성리의 불을 했는데도 저렇게 귀신이 드러나버리니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놀래가지고 막 틈을 막도 드리고 막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제일 타격 오는 첫 번째 그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유증이 농사로 와요 농사 베들렘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베들렘에 흉년이 드니까 다시 또모합당해가 흉년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으로 살수 밖에 없어요 남이 어떻든 말든 여러분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자 영으로 살자 영으로 살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면서 영으로 살면 불확실한 미래에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축복받을 일에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쪽에서 막 집값 오른다고 막압지하고막 전세금도 융자해 주고 집 사는데 융자해 주고 이렇게 망가가잖아요. 청라지역도 투기적으로 묶였어. 금단지도 투기적으로 묶였어. 여러분, 은행에 가서 용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전세 용자, 집사는 용자 받, 알아보라니까요. 저는 99%를 빚으로 용자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빚을 이억이나 깎게 해주시고, 건설사에서 1억 깎아줄 테니까 목사님 하세요. 아, 이거 웬 횡재야. 목사님, 그 아파트에 절대 비밀입니다 만약에 이거 세 남으면 큰일 납니다. 집한채 남은 거. 이것 때문에 아파트 집이 안 올라갑니다. 그 동네가 다. 청라에서 그 단지가 제일 커요. 집한채 남은 거야. 리모델링 안한그집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오지도 않고요. 그거 안 갔어요. 그래도 목사님, 2,500만원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는 비용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1억 2 5 0 0만원 놀리지도 않네요 융자나 전세 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최고로 많은 융자가 1억밖에 안 해줘요 요새 아파트가 있어도 근데 제가 99% 융자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참놀랐더라고요 내가 피하려고 해도 축복이 앞에서 문 앞에 딱 가로막아서 이거 받고 가세요 아니 나돈 없어요 이거 받고 가세요 이거 받고 가세요 받고 가세요 받고 가세요 공짜로 해줄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명교회 할때 차가 차, 내가 운전면허치도 없이 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6개월을 기도하나님이 안 주셔 6개월 동안 막막 울면서 부르지면서쫙 차주시면서 6개월 만에 응답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음성으로 응답받았어요 면허증이 있느냐 아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냐 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면허증을 따고 차를 달라고 하냐 그게 정상인데 면허증도 안 따고 무조건 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안 가르쳐 주시고 6개월 동안 실컷 해도 빼먹으러 다 뺏어 잡으시고 난 다음에 장장 마지막 날 면허증 있느냐 면허증을 따거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막기도해요 무슨 기도냐면 옆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처리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와서 권사님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요새 아, 나 기도 제목 있었어 오늘 6개월째 마지막 날이야. 오늘 하나의 응답 안 하셔도 나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안 나올지도 몰라. 무슨 기도인데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에? 권사님! 무슨 기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주부를 가져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딱 준거. 권사님! 주부 보면 되는데 무슨 6개월 동안 기도를 하세요? 이런거. 군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어리버리하게 기도한다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그런 기도한다면 기도를 시전하시고 고쳐서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고막기도해서 주님 면허증 드디어 땄서 면허증 드디어 땄서막 아, 기도한 거 이제는 차주시지요 이제 점점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을 막 이제 팰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자가올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친구 집사님이 그차 많이 가지고가는 거, 그건, 뭐, 그건 뭐라 그러죠? 렌터카, 렌터카 회사를 하는데. 렌터카 회사하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했어. 목사님, 목회 뭐 잘해요? 잘하기는 뭘. 뭐 개죽이지만. 좀. 성도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 무슨 기도해요? 나나 렌터카 크게 하는데 그래. 아이에이 아이 친구야. 렌터카 크게 크게 하면 혹시 봉고차 베스타 같은 거그 그때는 베스타 있을 때 베스타 가던 거본거차 그런 거좀 없어 그거 폐차, 이제 미안하니까 폐차기 일부 직전에 있는 차 20만 킬로 30만 킬로 같은 그런 차 있으면 왜냐면 해달라그러면뭐 하냐니까 폐차기 일부 직전에 그런 차 달라고 에, 그런 기도 내가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있어 있어 내가 당장 갖다 줄게 3일 뒤에 갖다 줄게 하, 나도 이제 드디어 차 생긴다 이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모님 태우고 또 요셉이 주원이 태우고 흰돌산까지 거기서 몇 킬로 얼마나 벌어 화성에 있는 흰돌산까지시커멓까 가지고 왔다갔다 그래서 막 흥분이 돼 가지고 3일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일주일째 내가 연락을 했어 아 목사님 기도 좀 세게 하죠 왜 무슨 일이냐고 그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차 주인이 폐차 안 하고, 그냥, 다시, 그냥, 탄다네? 이런, 재결할. 그러면 또, 어떻게 나는 안갚으 대상자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변덕스럽게 하면 그래요! 아! 그럴 때는 막 크게 웃어야지. 하나님께서 다지라고 밤새 도록 열받아서 막 머리뚜껑이 열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주일 있다가 내가 시에로 대우에서 나오는 시에로를 내가 자가용 가지고 갈 테니까 이 자가용 가지고 저기 뭐야 봉고차 있는 사람하고 바꿔서 그래 가지고 아 시에로 또 시에로라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 다차 있는 차고는 다 뒤지면서 시에로가 어디 있는지 그방 보고 다니는 거야 일주일 열흘 돼도 씨로는 안하고 씨로는 그냥 니에로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코가 석잖아 빠졌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내가 왜 남의 차를 달라고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차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차 달라고 기도하면 강도지. 그래서 하나님, 열받고 풍하고 속상한데, 이왕 주시려면, 세차 주십시오! 세차 아니면, 안 받습니다! 이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차 뽑으려면 계약금 주고, 돈 얼마 놓고 차를 뽑아야 되잖아요. 괴뿔도 돈단어도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막 기도만, 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기도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해보세요. 기도는 막 하는 게 중요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젤라또 말로 내가 뭘 말을 하고 싶은데 일반 사람이 들으면 욕이 될수 있으니까 말안 할게요. 이런 젠장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세차 주십시오! 주시려면 내가 왜! 큰 차, 비차기를 무직전의 차, 20만 개로 되는 차를 달라고 위로 기도했는데, 아유, 이 바보야, 덩신아. 나를 막 머리를 지어 박으면서, 이왕이면 새차 달라고 기도해야지. 같이 네, 합시다. 이왕이면 새 것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물이잖아, 성물. 음. 그래서 내가 기도가, 사람을 생각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미안하니까 뭐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로의 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좀더도전지고좀더 강력한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차 달라고 막또한몇 개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금요일 밤에 처리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어지더니 산에서, 밝은 생수가 쏟도지 수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폭포가 되고, 폭포 밑에 내가 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의 줄기를 내가 이제 막으려고, 내가 다 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폭포 위에서 무슨 사장 암흑의 부장 암흑의 그런 명패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삼각, 삼각대로 해서. 그게 하나가 확 휩쓸려 다그오더니 박스 박선옥 박선옥이라는 명평 하나가 떨어졌는게 내가 딱 잡으려고 그랬더니 내 속으로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폭포 중간에 땜이 돼가지고 그 폭포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폭포의 물줄기를 그냥 다 받아버린 거예요 다한번 속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환상인거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그렇더니 나중에 내가 긴가민가운데 하나님이 박순옥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차를 달라고 해라. 새 차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박순옥이 누군지 알아도 됐죠 사모님, 박순옥이 이렇게 이런 환상이 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어자기 아! 요셉이 주원이 유치원 원장이요! 교인 안수집사님 가정이잖아요 어리이집 원장인데 아니 하나님이 런 황상 보시면서 달라고 그러네 내가 이쪽 팔려서 이거 어떻게 해 우리 군인도 아니고 남이 교회는 어떻게 해난 못해 유치원도 막 완전 반에 반으로 깎아주는데 꽁짜도집 피하는데 나 그걸 못해 진짜 그러니까 사모님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도 사모님 나보다 또 믿음이 세, 보여도.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집사님 토요일 날시민님께좀 오실 수 있어요. 교회에 왔어요. 내가 집사님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말해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부담스럽다. 뭔데요, 목사님? 이야기해보셔 괜찮아요. 이러이러 환상이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차량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나참 뜬금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습니다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아 목사님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네요 아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남편하고도 상의하고 히야되는데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자기 교회에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예배 이제 봉헌 예배 드릴 때 자기가 그 봉헌 예배에 맞춰서 그린드 피아노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마음먹고 하는데 탁 하지 않고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타이밍을 놓쳐지고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의 그린데 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뼈저리게 후회를 했대는하 내가 축복받을 길을 내가 뺏겨버렸구나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차량을 봉쇄하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근데 남편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목사님 남편하고 올때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와서 그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웃음> <웃음> 세상에 은행차장이야 은행 지점장 밑에 있는 차장 바늘로 찔러도피한방울나 하지 않을 사람이야 깐깐해요 돈을 만지니까 에휴 주님이 해라 할러시니까 일단은 던진다 그래가지고요 한 달대도 연락이 안 와요 한 달대도 그래서 제 사모님하고 답답하니까 산에 가가지고 해질녘까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딱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목사네 우리 남편도 허락했어요 부부가 같이 올라오는데 같이 만나서 막아이렇 공제로고 하나님 우리 유치원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해결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늦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차 하실라고요? 베스타나 프리지오 삼천 골레스나. 중고 차가 이렇게 해서 참 죽죠. 그러니까 그 집사입니다. 아, 목사님, 아닙니다. 요새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승합차를 아, 자가용처럼, 승용차처럼 나온 차가 있습니다. 앞에 본도 튀어나오고. 아 그게 무슨 차입니까? 하지만 불능불하는데 스타렉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속으로는 스타렉스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 요 그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일종의 이정예요. 일종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인승을 뽑아가지고 우천염소 마시고 그렇게 해서면 죽겠습니다. 목사님, 그 차를 살려면 4개월이 기다리 됩니다. 그렇게 인기 차종입니다. 서구에 내가 성남동 가자동에 사는데, 그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동네에 그럴 정도로 그 차가 새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걸린다고나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일주일 만에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내 친구가 대리짐 없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차 구인성을 가져갈 사람이 갑자기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를 주문해서 차가 왔는데 일주일만에 그 차가 안 했습니다 그차 그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차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보험도 들어주고 기름도 네. 만땅 넣어서 내 앞으로 가져왔는데 내가 이걸 운전을 한지 시동을 걸었다 껐다 시동을 계속 갈라 그러면 시동이 꺼지고 갈라 한 50분 이상 시동을 거쳐 먹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모님 운전 교수 입에 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맨날 사모님을 내가 이잡듯이 잡지 이지금 잡고 있거든요 속으로 막 불불 끌어올르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네. 나한테 선생이라 그래 자모님 나한테 요즘 선생님이라 그래요. 해봐. 네. 선생님이라 그래 아빠라 목사님 배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브레이크, 클러치 유격 이 있으니까 이게 수동이 아니고요. 클러치 받고 악셀을 다 하면서 기어 넣고 클러치 떼면서 또 기어 넣고 안 되는 거야. 모처럼 처갓집에 가가지고. 근데, 우리 차가집에 집이 오르막이에요, 이렇게 오르막. 오르막, 내리막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주차는 했어, 길가에다. 근데, 일단 놓고 부렁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천암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저만큼 됐는데 뒤로, 뒤로, 됐는데 맨 뒤에는 거기 전부대가 있거든요. 전부대가 전부대에 발판이 있는데, 저 위에서 점점, 점점, 점점, 미끄러워. 우리 천암댁, 천암, 장인, 장모님, 다 나와서 보고 있는데, 절절절 미끄러지, 미끄러지, 미끄러지, 뭐, 그때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판에, 뒤, 뒤에 유리가, 룸비로 있는 그, 그, 저기 뭐, 뒤에 있는 그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가 큰, 그냥 퍽!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다들 구경하는 사람 다 없고, 식은 땀 나고, 얼마나 핸들을, 사모님도 요새, 이렇게 잤거든. 그 정도 그래 그러니까 가지고 손에 시커먼 때가 다 묻었고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스타렉스를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70평짜리 지하 1층 지상 2층과 3층짜리 한글로이제 빌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또 물질적으로 할것이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전혀 못하겠어요. 같이 하셨다 하나님은 놀랍게 갚으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나오미 가정에 있는 이야기하면서 응답받은 여기까지 한번 했습니다. 아, 기회 부착을 하고 선택을 하고 믿음의 동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죠 계속 올라가 올라가 선택하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부자 보아스를 만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가 아고 고조야 뭐야. 증 증조가 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가고 다윗의 기보에 예수님의 기보에 쭉 올라가서 주님의 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생 루시다 자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말하는 것도 사용하시고 생각하는 것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시어머니 믿음을 따르고자 했던 루시 경건한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큰 백성이 되어서 복이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방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반열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믿음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서 주시옵소서.